진짜 숙 m 함이네도요아아애 t v 자 해수 나왔고요 2부 본격 담수를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에 가려져 있는데 가 역대급이다. <웃음> 레전드 티켓인데? <웃음> 네. 일단 들어오자마자 수초왕이 상당히 깔끔하게 되어있는 걸볼수 있습니다. 저 응. 깜짝 놀랐어요, 지금. 와, 와. 와, 와 대박이다, 진짜. 대박이다. 진짜 <웃음> 아, 이건 끝났다. 제가 추천해드린 기유가 아이거 이뻐요? 와.. 뭐지? 물벨치 같은 거 같은데? <웃음> 왜요? 이게 아니.. 과장이 아니라 역대급이다 여기 진짜? <웃음> 아 이거 뭐야 이거? 가오리 형? <웃음> <웃음> 아니 아, 우리 가오리 보건 아니면서 진짜.. 용도 <웃음> 멋있네요 이렇게 그냥 세트로 된 것도 많고 작은 어항도 잘세팅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음. 그리고 여기서 좀 특이한 것도 발견한 게 무한 수원을 좀 보여주는 무역화 무역화 수정, 무역화 수정. 진짜 깔끔하고 조명까지 일체형으로 되어 있네 조명도 이게 예쁘네. 네. 멋지네요. 네. 일단 이쪽 보면. 음. 와, 멋있다 일람은또 괜찮은데요. 이 사람은 또데요이은요이사람요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요이 사람은 요 너무 인상적인 게이거니 부상 수채요와 네. 네. 이거 좀 너무 이쁜 것 같아 지금 딱이 이 시스템 부상 이렇게 내려오면 네. 멋있긴 네요 네, 진짜 이것도 멋지지 않아요? 진짜 잘려갔다 치어들이 좀 보이는데 그 비치어들 네. 와 여기 수초 전문 수족관인가요? 다 하는 것같나 이따 상인 만나서 한번 보시죠. 아, 와, 진짜. 대리가 눈을 못 해. 이 수초들은 어때? 이것도 음, 괜찮네. 구세. 와, 구세 전형 수입니다여기랑 와. 와, 여기는 진짜 수초함이 네. 대단한데. 네. 저이 가운데 있는 수초 한번 잠깐 보세요. 아저거요 요거 제가 어디서 많이 본거가 아요맞나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구세종인데요 아 구세 파란색인데 인기 굉장히 많고 수준화되면서 저 위쪽 보시면 그렇게 색깔이 이렇게 올라옵니다 수준화되면서 아, 한번 태블에가림막았는데 하나 없네 여기 헬보이 자체 침이 우와 엄청 이쁘네요 디스커스 블랙으로 보겠는데 좀 특이점이 이제 플래코들 있죠? 플래코 네, 맞죠? 네 곰돌이 플레콘데 생김새가 다르네요? 굉장히 큽니다 어. 곰돌이 플래코 곰돌이 닮아서 아 곰돌이 네. 안식공장이다 플래코가 많대요 필리핏이 주저도있습니다와 <목소리> 블랙 스크린으로 해놓으니까 이런 애들이 발색이 되게 좋네 플래커 되게 많고요 바닥에 모지라인 바보도 발색 되게 굉장히 좋고 디스토스 아, 되게 예쁘네요 어 예쁘다 이거. 굉장히 예쁘네 자 이제 사장님하고 인터뷰를 한번 들어볼 텐데 한번 소개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쿠아 포레스트 이성훈입니다. 예, 네. 담수 쪽에 이제 아쿠아 포레스트의 담수 쪽에 이제 사장님이시고 저는 처음 들어올 때 수초왕이 바로 이렇게 앞에 있어서 수초 전문 인줄 알았어요. 너무 좋아가지고 이제 영상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관리도 너무 잘해주셔서 이 어, 아, 수족관의 컨셉을 한번 좀 설명해 주세요. 저희 쪽 컨셉은 토탈 샵을 지향을 하고요. 아, 다양한 어종을 준비해서 보여드리는 게 저희 목적이고, 아, 네. 또춘양 단계를 거쳐서 건강한 개체를 유통하는 게제 목표입니다. 아, 이렇게 음. 알겠습니다 이게 좀 보, 지나다 보니까. 플래코를 한번 여쭤보고 싶었어요. 이 네. 네. 플래코가 어 그냥 제가 기존에 알던 플래코랑은 좀 생김새가 좀 다른데 네, 혹시 예. 어떤 플래인지 한번 설명 해탁드릴게요 이게 L.56Y라고 해가지고 황동검조리라는 을 합니다. 아 색상이 네. 지금 보시다시피 검은색에서 네. 노란색 아 그리고 검은색과 노란색이 섞인 마블 어, 굉장히 다양한 종이 나오는데 네. 환경에 따라서 색상이 바뀝니다. 아 그래서 어 일반적으로 환경에 따라서 네. 네. 네. 고 스트레스를 덜 받고, 수족관 예. 수질도 좋고 하면 점점점점 예. 노란색으로 다 책상이 되는 거죠. 예. 아 책상이 돼서 이쁜 색깔을 띠기 때문에 그 이름이 그래서 황금곰돌이 파랑. 아 곰돌이 예. 얼굴은 곰닮았다그고 아, 색깔은 그 황금색이라고. 약간 네. 아 네. 비슷한 황금색 곰 맞습니다. 황금색 곰이 맞습니다. 그렇지비싸할수네 자, 그, 마, 어, 마지막 한번더 조금 한 번만 더 질문을 드리면 포타 네. 샵이잖아요. 네. 그래도 그 중에 좀 사장님이 좀 애착가님 물론 다 똑같겠지만 아... 그래도 하나 굳이 꼽자면 어떤 어항 컨셉이나 이런 거에 걸... 그냥 열대어가 맞죠 수초도 맞는데 네. 정말 잘 애지중지 키워서 자기가 갖고 있는 고유의 발색을 끌어내고 먹이 반응이 폭발적으로 일어나서 건강해지면 그 보람을 많이 느낍니다 아... 네, 그리고 수초도 물론 마찬가지긴 한데 네. 수초 수초 나름대로 해서 처음에 식재를 해서 이탄이나 조명 잘 만들어서 내가 원하는 모습 끌어낸다고 하면 음. 그것도 굉장히 보람이 음. 느끼껴 어. 자, 네 다녀본 수족관 중에 가장 예쁘지 않나요? 단순는 솔직히 말해서 이게 오바가 아니라 진짜 놀랐어요 그래서 제가 꼭 와야, 와야 네, 된다고? 아니 와야 된다 와야 된다 해서 거잖아. 혼자 한번 왔었었는데 그때 혼자 왔을 때좀 닫혀 있었거든요 그래서 얼마나 그러길래 DK가 이렇게까지 얘기하는데딱 들어올 때부터 수초어항 그 관리부터가 일단 달랐습니다. 저는 가끔씩 오면. 그래서 <웃음> 여러분들도 어, 오셔서 광교에 <웃음> 위치한 아쿠아 포레스트 오셔서 한번 방문해 주시면 친절하게 설명해 주실 것 같습니다. <웃음> 네. 자 지금까지 어. 아쿠아포레스트 담수정의 사장님이셨습니다. 한번게요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응. 감사합니다. 네. 예, 지금까지 어, 광교 아쿠아포레스트 행수에 이어서 담수까지 알아봤는데 어, 개인적으로 상당히 깔끔한 느낌의 수족관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어, 만약에 방문해 주신다면 친절하게 답변을 해 주실 것 같습니다. 예, 애니멀로티비의 테디 띄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좋아요.